제8대 안양시 의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수장으로 정맹숙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안양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 258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의장, 부의장 선거를 통해 선거인 수 21명 중 12표를 얻은 정명숙 의원을 제 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지에 힘입어 의장에 당선되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는 의장으로서 임기 동안 대한 시대적 가지고 이성으로 소신 있는 의회 운영을 정신임 의장은 오는 6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의장활동에 들어갑니다. 한편 이날 부의장선거는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해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KNB 경기 채널 조종입니다.